아우! 우와! 아우! 아우! 아우! 아 진짜 맛있어. 우린 장어 먹으러 여기로 많이 왔었어. 장어 맛있죠 장어가 그 맛이 그맛 아니야? 장어는 장어다. 뭐? 어. 장어는 어 장어는 어. 아. 장너여기 자연스럽더라. 넌? 이렇게 싫어? 어. 제주하나봐. 제주하나봐. 아주하주하나봐 제주하나봐. 제주나봐 영영아. 영영아. 여영분들 1박 2일 대명콘도 왔습니다. 1박 2일. 1박. 2랑이더 거리지? 바가 거지? 거리. 도개 걸. 생당하는 게. 예, 안시 없어졌어. 그럼 맛있어? 응, 음, 너무 음, 맛있어. 음. 아, 음. 아 뭐야? 아, 아. 이거 우리 뭐, 나 나, 나 지금 안사으면 어떨까? 나, 나 이거 생전 처음 이런 거 먹어봤다 진짜. 내가 너희들 오늘 너무 맛있던다. 음. 실의 어, 음. 음. 음. <웃음> <치레> 힘이 <웃음> 이렇게 중요해요. 실. 조금 낫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다 물을 끓여. 음. 여기, 여기 야, 너 거기다가 소주 야. 넣었어. 어, 나도 여기 어, 잠깐만. 음. 너잘안인덕 밑에 물, 물 들어왔지. 물물 물묻었지물묻었어 물 손에 여기 밑에 엄청 이 네마 밑에. 아니. 뭐 그래 야 아까도 얘한애 먹었는데. 나침에 나도 먹을 때는 야, 우리 야, 영정. 응. 동 우리 뭐 하는? 물통 갖다 줘. 원래 그거 다안안 올릴 것 같아. 우리끼리 보면 되죠. 맛있 음, <목마> 음, <목마> 맵지? <목마> 낮에... 힘들어, 나한번 뭐, 해보고 싶 잘난 차를 정화가 얼굴이 자꾸 같잖아해줘내 가슴은 지 마. 니까 고정시킵니다. 뭐야? 고정. 고정. 너 이렇게 눈 머리 이렇게 들을래? 어, 머리에. 눈 감아. 이거 이거 뿌리면 음. 그대로 있어? 어좀 오래, 오래 있어, 오래 있어. 어. 너도 해줄게, 좀 고정시킬게. 어. 그거 팔아? 오 어. 이거 원래 붙어 있어. 아니야. 어. 아유 어. 어. 떼고 싶다. 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떼는 거야. 사가생긴 거야. 아니 앞을.. 아니 어디 잠들어 야춤못 추겠다 야야운동 살살해 그거를 못 들고 아령 게제마지막이야가분위있 나? 나? 그래, 그래서 여기 하는 제게 제일 나아 아못 들었어? 피트 받을 때나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뭘뭘 나가야 돼? 나가야몸뭘 저기 할까 바로 이것도 없어. 어떻게든 못하는 게 없네 하니가. 이렇게... 아, 맞아 장사 저거. 깎아깎아어나이안경이야너 <목소리> 여기 빨간 점이 있어? 난다지 없어야 돼 지금 이글 제거 잠깐만 제거 해야 돼. <목소리> 이마 좀저기 머리에 안 들어가게.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엄청 다르다 너. 눈 열지 마. 음. 나눈 열어가지고 따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눈 열면 안 돼. 그거 말릴 거야. 때까지. 네. 이거 고정시키는 픽서. 픽서. 필서? 픽서. 픽서. 픽서. 픽서? 픽서. 아우 칼, 아, 칼 갈아요 칼 갈아요 칼 갈아요 너무 삼겹살을요. 나무 처방까지 칼이안 들어갖고 어. 동동이가 이렇게 갈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 될려나 모르겠네 다됐어 네 네,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번 닦아야 돼 한번 익혀가지고 짜줄까? 아니야 영경이는 김치찌개 맛있게 해주세요 네세요 하나 둘셋 둘, 셋. 오케이 시키면 또 잘하네 아우 저 시동이 최고야 최고 아우 주세요. 시작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셋 아우, 참 잘했어요. 나가, 자기야. 진짜 있어요. 진짜 꺼내자. 국자 자 국자 꺼내자. 국자 꺼 대박, 우리가 이제 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빵들를 따로 입어놨다. 점심 못 먹을 거야. 이래서 또 점심 먹어. 이 다리가 나와야 돼, 그치 아까 재밌게 코믹게 찍었는데, 아까 나 살살 해줄게, 살살, 살살. 나 아프니까. 그래도 얘가 유연해, 됐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두들겨줘, 이렇게, 이렇게. 다가 다비를... 어, 어, 아, 아, 오, 이제 어이렇이나이디 봐야 돼 영경이는, 영경이 키만큼 해드릴게요 나는 나는 이거는 돼 저도 영경는 키만큼 할게요 해. 어! 얘네들은 진짜 올라가 얘네들은 진짜 욕심해? 뭔가? 왜 안돼 바라나 아까 한게 있는 오른발이었지? 왼 다리였거든? 왼다리였어 오른 다리 나이 네, 50개 오는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잖아 <웃음> 이렇게 해고 벌레 기 하는 것처럼. 팔이 안 올라간대. 어, 그죠? 아, 여기다 이게. 야, 팔, 야 팔, 니네 다 와봐. 와봐. 다 와봐. 50개 오놓잖아. 알았어. 야, 그러면 무조건. 빨리 시작. 여기서 누가 지우려고. 아니, 의사 선생님 계속 안 지면서 운동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거 여기서 잠깐만. 반칙하게 어때?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시작. 야, 너 그렇게 좌우해야 돼. 아니야.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천천히 게이게오서 아. 아. 네.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서이걸서 이렇게 끝난다렇게 해서, 이서이러고있으 이렇게 해서, 이나게 엄마 이 해서, 이렇게 해이 해서, 이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렇 해서, 이렇게 해사람렇게 해서, 이고게 해서, 이해이렇이해 나도 이처럼 이렇게. 이관으로 1박 2일. 저희 여행벌들 1박 2일 대명품대에서 신나게 먹고 떠들고 하고 오늘 저녁 저기 점심에 장어를 먹고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됐니? 멘트를 빨리 해 내, 내가 맨날 하지 말고 해야 돼? 아니 우리 오늘 잘 놀고 갔다 오늘. 온 그래가지고 는질레스 그건 삽 그건 삭제, 삭제. 컷컷다 아, <웃음> 그래, 오늘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그래 그런 걸 기동이 친구 승현이도 너무 고마웠고 우리 현이도 참어 너무 좋았어 어. 다음에 또 부탁해. 어. 고마워. <웃음> 희동이도한마래 너무 즐거웠어. 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신났어. 승현이하고 어. 같이했어. 어, 잘했어. 어, 오늘 너무 잘 먹고. 어, 우리 여양분들 어.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끔해서 음. 고맙고. 그래. 난 났었잖아. 이렇게 맛있는 지 처음 알았어. 엄마, 얘또도다 그래, 진짜야. 난잖나 그때 먹었을 때는 냄새나서안 먹었는데 맛있게도 신세계를 경험했 그렇지. 야, 니네 이제 말 잘한다. 아니, 나 술을 종류별로 네. 먹어서 너무너무 좋았어 아 <웃음> 진짜? 어. 아니, 아침에도 아니, 술 아니. 먹어서 너무 좋았어 와아 재밌었지? 재밌었어 나 다리 찍기 잊지 못해, 하니야 아 우리 또또 또 찍자. 그래, 그래. 또 찍자 또 찍자 화이팅! 야, 우리 안 나왔어 야. 고고고고. 고고고. 장어, 장어 고고. 먹으러 이제 먹어보자. 갑니다.